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스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정 무기로 장착을 해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용을 어그로로 풀 것이냐 일반 레슨을 풀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50강 속에 들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레슨의 한편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병 골프 학교에 오시면 이 내용만 배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지금 20강이 넘는 동안 열심히 보면서 연습하면서, 아이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아유 나 이제 못 따라가겠다. 천천히 어차피 영상은 있을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젖혀, 때려, 뭐 골반, 어깨, 서, 뭐다 있었죠. 그리고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 그리고 와이드 했을 때 스윙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제 스윙에 대한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그로스윙에서 X축, Y축이 있다면 Y축은 생략해라. 백스윙은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다. 진짜 히팅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때 골프가 훨씬 쉬워진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접어, 펴. 이병호 골프학교 또는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건 싱글 디지트 핸디캐퍼건 무조건 접어, 펴로 레슨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접어, 펴가 진행이 되면 어깨 밀기도 연습하고 골반 돌기도 연습하고 서 연습도 하고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옥스윙의 모든 타격법은 접어, 펴에 녹아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본적으로 사이드블로를 우 봐요. 사이드블로를 본상태에 이분, 뭐, 펴. 이건 뭐 스몰 스윙 형태로만들어진 스윙일 겁니다 또, 이번에는 약간 와이드하게 o g wide d 그러면, 여러분, 들이볼 때는, 에헤이, 때리는 데? 스윙 다하는 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접어, 펴. 접어, 펴. 이 구간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접어, 펴를 하면 피니쉬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어, 펴를 했는데, 이 다음에 피니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피니쉬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육상 선수들이 뛰어야 할 피니쉬 라인까지는 정말 열심히 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니쉬라는 의미 자체가 거기까지 스윙을 세게 해야 하는 골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 피지컬이라든지 멘탈에 맞는 스윙 능력에 맞춰서 공을 쳤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한이 정도에서 스윙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쳤던 이 스윙에서는 피니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피니쉬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윙이 이렇게 끝났는데 라고 말할 줄 알았죠? 피니쉬는 벌써 했죠그 스윙 스피드에 맞는 피니쉬를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더 멀리 갈 것이고 슬로우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멈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쉬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접어, 펴를한 상태에서 접어, 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그 구간까지의 연습이 접어, 펴의 완벽한 연습이에요. 자, 다시. 접어. 바로 여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앞 카메라로 잘 보세요. 접어. 바로 체중이동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펴, 접어, 펴, 접었으니까 펴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팔 접어, 펴. 지금은 오른발이 따라갈 수가 없죠? 스피드가 없으니까. 오른발 억지로 붙여 놓는 게 아니에요. 접어, 펴. 이렇게 돼요. 그럼 팔도 펴질 수도 없죠. 왜냐면 스피드가 늘진 않았으니까, 세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스피드가 좀 붙으면 본능적인 몸부림.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자, 지금 접어, 펴 동작을 했는데 한 220쯤 나갈까요? 그래요. 한 220쯤 나갔어요. 또, 또, 이건 지금 완전 스몰 스윙이죠 사이즈로 보면 자 미들 스윙까지 갔다가 접어 펴그럼뭐 조금 더 나가겠죠 한 200한 3, 40 나가겠죠 좋아요 230한7 정도 나갔고 빅 스윙 빅 스윙 할 때는 볼을 약간 오른쪽에 옮겨 놓는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접어 펴 그러면 라인 쭉 잡히면서 조금 더 나가겠죠. 조금 그래서 뭐한 200, 한 40대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윙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럼 250프로 당신은 어떻게 플레이냐 하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요? 그냥 이렇게 약간 갸우뚱 어드레스하고 여기에서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볼 자체를 그렇게 높게 치는 타입의 골퍼는 아닌데 물론 뭐 높게 친다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플레이를 합니다. 접어 펴, 접어 펴. 모든 샷을 할 때, 옥스윙의 기본 개념은 접어, 펴로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00개에서 400개 정도 그냥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이것만 하면 골프 진짜 끝나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어, 보세요. 접어, 펴. 그럼 공이 그냥 맞아요. 그리고, 팔이 펴지겠죠. 왜 펴지겠어요? 제가 팔 펴는 게 아니죠. 펴라는 말은 있지만 공을 오른쪽으로 치는데 그러니까 펴져야죠. 만약에 자꾸 이렇게 더 펴지면 공간이 없지만 옆에를 치면 공간이 왼쪽 편이 많아지죠. 그래서 펴져요. 자, 그냥 여러분들은 옥스윙을 배웠다. 그리고 이병옥 빠다. 그리고 옥팸이다. 그러면 접어, 펴. 이것만 하면 골프는 끝나요. 이때 왼손의 역할 없어요. 오른손을 접었으니까 오른손을 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왼손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물건 들때 왼손으로 만들고 오른손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접어, 펴. 접어, 펴. 이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접어, 펴만 하면 돼요. 접어, 펴. 오늘은 접어, 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접어, 펴, 골반. 접어, 골반, 펴. 뭐다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접어, 이건 골반, 펴예요. 접어하고 골반 돌리면서 펴한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 이건 저한테 실제로 오셔서 등록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비법이긴 한데 물론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뭐 그분의 특징에 맞게끔 드리는 내용은 있지만 접어표, 이 구령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틀림없이 살려낼 겁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접어표를 할때 셋업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 한두편 정도 더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옹맙습니다.